할로겐 사양으로 출고된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는 LED 사양이 아니면 안개등이 빠진 채 출고되는데요, 악천후시 안개등 부재의 불편함 때문에 입고되었습니다. 핸들 좌측에 위치한 스위치도 안개등 기능이 빠진 사양입니다. 단순 미등 방식이 아닌 순정과 동일한 작동 방식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LED 안개등과 안개등 커버 먼저 확인해볼까요? 스포티지는 안개등 디자인이 멋진 차량 중 하나로 안개등만 교체해도 외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멀티펑션 스위치도 안개등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됩니다 스위치 교체 없이 단순 미등 방식으로 작업할 경우 검사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 품번에 맞는 외장 볼트를 사용하며 추가되는 패선은 사전에 미리 제작 및 마감해 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안개등 커버 교체 및 안개등을 착착합니다 안개등이 달리니 확 달라지죠 안개등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감싼 후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깔끔하게 고정하였습니다. 접지는 링 단자를 이용해 튼튼하게 작업하였고요. 이제 안개등 스위치 장착입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 후임팩트 탈거전 마킹을 해 위치를 기억해 주고요. 탈거합니다. 멀티펑션 스위치를 교체합니다 방지제를 허브볼트에 토포한 후 토크 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탈거의 역순 조립을 마친 후 안개등 구동에 필요한 실내 배선 작업을 마치면 모든 작업은 종료입니다 안개등 작동 여부 및 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양을 체크한 후 출고합니다 안개등 스위치의 경우 오토로 설정해두면 별도 조작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개등 개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더불어 LG, 순정 LED 안개 등 작업이었습니다.